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7월 달에 동유럽으로 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직접 연, 면세 쇼핑을 하고, 직접 고른 다음에, 어, 그 제공받은 제품들을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음, 저번보다, 저번 하울 때보다 양이 조금 적은데, 그만큼 제가 정말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엄청 좋을 것 같은 제품들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엄청 기대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면세점 하울을 하려고 아이메이크업만 한 상태로 왔어요. 아이메이크업 제품 빼고 리뷰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퍼프. 어, 이게 어디 거냐면, 코겐도. 엄청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써보고 싶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낱개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네요. 되게 위생적인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은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끝이 약간 세모모양인데 뭉툭하게 돼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물각으로 콕 안이나 세심한 곳? 이런데 있잖아요. 미간 쪽이나 이런 것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눈이나 엄청 푹신푹신하고 물에 적셔서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그리고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케이스 같아요 케이스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총 7개가 들어가 있다 오득템 그럼 일단 저는 촉촉하게 불려서 올게요 짠 이렇게 적셔서 왔는데 이게 원래 크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물에 적신다고 커지는 그런 건 아닌가봐요 그냥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물 적시기 전이랑. 조금 촉촉하니까 좀더 촉촉하게 발리겠죠? 한번 사용해볼게요. 넓은 면적으로 얼굴 중앙부터. 음, 촉촉하게 발려지긴 하네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 크기도 적당하고 이게 엄청 말랑말랑하진 않네요, 적당히. 땅이 물렁물렁하다고 해야되나? 제가 며칠동안 스트레스 받고 잠을안 잤더니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장난아니에요 여기 면적도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네요 이게 엄청 물먹인다고 엄청 촉촉해지는 그런게 아니다 보니까 촉촉하게 발린다기보다는 조금 매트한 화장할 때물안 먹이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바로 파우더, 로라메르시의 파우더 제품을 제가 사봤는데요. 두 가지를 사봤어요. 둘다 약간 콤팩트 파우더 형식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로라메르시의 인비자블 프레스트 세팅 파우더 이거는 투명색,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어서 어떤 색깔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피부톤 상관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열면은 짜잔! 퍼프도 이렇게 있어요 같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게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퍼프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인비저블 세팅 파우더는 왼쪽에다가 얼굴 한번 써볼게요. 놓치면은안 보이죠 아무것도. 하얀색이라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이게 모공 파우더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모공 블러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그걸 홀려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해서 모공이 고민이거든요. 뭐 근데 진짜 모공이 진짜 모공이 안 보여요. 약간 블러 효과 있어요 진짜로 일단 지금 엄청 엄청 마음에 드는데 아, 앞으로 계속 써도 이런 느낌이면 은저 이거 계속 살것 같아요 오, 조금 더 뽀얘지는 느낌이면서 흰색이니까 조금 뽀얘지는 느낌에 블러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거 샤인 컨트롤 프레스트 파우더 보겠습니다 이게 샤인 컨트롤 프레스트 파우더 똑같이 로라메르시의 거고요 열면은 이거는 퍼프가 이 밑에 퍼프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장되어 있긴 한데 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건 손잡이도 없어요. 대신에 아까 건 그냥 융퍼프? 그럼 털 퍼프라면은 이거는 스펀지 퍼프예요. 약간 뭐지? 라텍스? 라텍스 같은 그런 스펀지 퍼프예요. 이건 그린 컬러. 붉은기를 잡아주죠. 이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묻는 게 보이네요. 많이 묻어나요. 이렇게 보이게.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일단 코 기름을. 엄청 얇아요. 이게 스펀지가. 그래서 이렇게 코 사이에 메꿔주기 좋네요. 오. 이것도 블러 효과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코. 옆이코 끼는 부분 있잖아요 이코 주위가 사람들 다 붉잖아요 이 붉은 기를 잡아주네요 어게해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약간 후기에 안 좋은 듯한 그런 글도 봐서 진짜 궁금했는데 좀 좋은데요 이거? 붉은 기도 약간 잡히는 듯하면서 블러 효과가 있으니까 어 진짜 좋아요 보실래요? 이거 지금 보여요? 여기 모공 장난 아니거든요 저? 지금 완전 다에꺼졌어요 뽀송뽀송 매끈해 보여요 코가 좋네요 스펀지 퍼프가 은근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이거 완전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어떡해 두개 중에 못 고르겠다 둘다 좋은데 초록색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손잡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다시 좋게 보이네요 되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두개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보면은 그 로라메르시아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건조해지지 않고 그냥 유분기만 좀 잡아주는 정도? 그래서 겨울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수부지거든요 피부 타입이 그래서 좀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 딱인 것 같아요 딱! 최고 자 그럼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맥맥 맥 아이브로우인데요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크레용 사우시스 색이 색 이름이 풀링인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이게 약간 제 머리에 그나마 어울리는 색깔 엄청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게 이거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회색빛이 도는 애쉬브라운 컬러 이런 느낌이고요. 손에는 잘안 나와요. 왜냐면 기름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바로 눈썹에다 써볼게요. 이게 또 얇아서 마음에 들어요. 일단 심이 되게 얇죠 그리고 되게 발색이 은은하게 발색되네요 약간 츄땡땡땡 같은 느낌 생각보다 그렇게 애쉬는 아닌데 그렇게 회색빛이 많이 돌지는 않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하게 발색되네 어, 나름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찾던 컬러에 가까운 아이브로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아이브로우 색깔이 아무것도 맘에 안 드는 거예요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럽게 발리네 저맥 아이브로우는 처음 써보거든요? 어, 꽤 괜찮은데요? 저 이것도 마음에 들어 버렸어요 완전 맘에 드는데요? <웃음> 쓰면 쓸수록 괜찮은데? 색깔도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막 대충대충 쓰는데 자연스러워요 뭉칠 일이 전혀 없어요 완전 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짜잔 드디어 제가 사고 싶었다고 저번에 말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품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장바구니에 집어넣죠 쉐에무라 뷰러 손에는 이렇게 뷰러가 들어있고 여분의 뭐냐 여분의 고무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미 뷰러를 한 상태이긴 한데 한번 찝어볼까요? 근데 이건 제가 이미 제 친구가 쓰는 거 한번 봤는데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곡률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일본 제품이라 그런지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제 눈하고 납게는좀 맞는 편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또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요. <웃음> 짠! 그다음에는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 두 개를 또 제가 골랐는데 음 하나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1 심플리 핑크고요. 하나는 맥 리스크 테이커라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둘다 약간 핑크 핑크 톤의 그런 섀도우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팁핑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이 제품들은 다음 영상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짜잔! 블러셔 두개사 샀는데요 하나는 라벤더 블러셔 하나는 어, 피치 하나는 완전 쿨톤색이고 하나는 완전 웜톤색이죠 일단 둘다 상위권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르게 발라볼 건데 먼저 이게 무슨 컬러냐면 M. 소프트 애프리콧 521 컬러예요. 글로운 리필형. 오른쪽 볼에 먼저 발라볼게요. 벌써부터 이쁜 거 보이죠? <웃음> 제가 잘안 바르는 색깔의 블러셔긴 한데, 이게 아오에유 블러셔였나? 그걸로 되게 유명할걸요, 아마? 잘안 보이나? 카메라에.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가끔 피치피치 느낌, 복숭아 느낌 내고 싶을 때 쓰게 될것 같네요. 다음은 어, M 소프트 모브 225 컬러예요. 이런 여름색이고요. 왼쪽 볼에 발라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색. 사랑스럽네요. 역시 이거는 쿨톤 분들 쓰면 은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컬러가 약간 흰기가 도는데 맑게 올라와요. 여기가 소프트 모브고 여기가 소프트 애프리콧 둘다 예쁘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제 제 멘슬쇼핑 하울이 끝났는데 저는 이번 제품들 진짜 전부 다 마음에 들거든요? 원래 베스트 하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뽑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 섀도우는 아직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봐주시고 같이 한번 어떤지 봐요 그래도 제일 이번에 대성공이었던 이 로라메르시의 콤팩트 파우더랑 이 아이브로우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렇게 저처럼 밝은 톤으로 탈색하시고 애쉬 톤으로 밝은 애쉬 톤으로 염색하신 분들 이거 꼭 이거 꼭 써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반했어요. 그리고 이거 파우더도 제 인생 파우더 같아요. 진짜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두 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샤인 컨트롤 파우더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가지고 놀랐거든요. 여러분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웃음> 그러면 은 이제 영상을 마칠 건데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다음 티핑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